아두구 설명하나 할리고할리고는 말레이시아에 갔어요. 곧 아, 여행을 떠날 거지만 할리고 나이 11세, 키 196, 품종 고도 클리 몸무게 120kg. 아, 너무 많다. 이거 너무 부러워.